여기보시면 지금 홍다리 사슴벌레가 있네요 자 끝물입니다 끝물 지금 이제 우와 저기보시면 지금 장수풍뎅이도 좀 날아다니고 있어요 우와 저기 보이시나요? 우와 오 어, 만졌다 진짜 올라오면서 몇 마리 좀 잡았거든요 여기보시면 여기, 여기 또사슴벌레하고또 장수풍뎅이도 한 마리 요 계속 체집을 이어가보려고 할요 우와 지금 매미네요 매미 보냈수도 있고 뭐 엄청 <웃음> 네 여러가지 있네요 여러가지 사슴벌레 안컷시네요 사슴벌레 안 커. 자. 끝물로 이제 가다보니까 개체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와 귀들은 엄청 크다 자 일단 오늘은 뭐 사슴벌레 뭐저소스 골고루 다 잡을 거고요 일단은 뭐 개체수만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아... 음... 보통 때보다는 좀 적게 잡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통 때는 좀 확실히 많이 나오긴 하는데 자 그럼 일단 계속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여러분 방앗기 엄청 크고. 우 손바닥이 지금 요만한데 이만해요 방아끼도. 저거 저거는 진짜 못 잡겠어서 좀 버리고. 여기 음. 음, 지금. 옆집이 딱정벌려도 있네요 지금 네. 와 먹는다고 중간에 제가 좀 방해를 했나 보네요 자 그럼 이건 좀 패스하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오 저기 뒤에 톱사도 있네요 자 여기 장수풍뎅이 와 엄청 많아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장수풍뎅이도 이렇게 있고요자 그리고 이쪽에 사슴벌레 도 이렇게 있네요.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여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어, 네, 지금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마지막 시즌을 알리는 그런 사슴벌레가 나왔네요 가을로 사오리아 사슴벌레입니다 여기 지금 장수분이안컷 있네요 와 힘쎄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제 체질을 마치고 내려왔는데요 어, 오늘이 아무래도 이제 태풍이 와서 이제 또 바람이 좀 세게 불고 그리고 이제 끝물 끝물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수컷은 거의 없고 그리고 좀 이제 한정된 종류 많은 종류를 발견할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앙컷 위주 장수풍뎅이도 지금 앙컷 밖에 못 잡았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대충 이 정도 많이는 못 잡았어요 되게 진짜 진짜 엄청 많이 잡을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못 잡고 제가 좀 적, 적, 적당히 이제 또 주변 분들 또 나눠드리고 제가 또 키울 거 키우고 그럴 정도의 양은 잡았습니다. 뭐 이제 이걸 다 키우진 않고요. 제가 또 방생을하거나 따로 이제 뭐어 나눠드리고 그러죠. 어자 일단은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채집 영상은 좀더 연한가 있게 제가 좀더 재미있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채집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 다시 돌아오겠습니다.